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어,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기능을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제가 우선 결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어, 앞에 두 개를 만들었죠 하나는 파일들을 오픈을 하는 것이고요 엑셀 파일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사용자 정보들을 추가하는 거요 메뉴이죠 그래서 메뉴는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여기 다가 이름들을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05 라고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 에그 다음에 a.com 뭐 이런식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, 우선은 이제 화면이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오픈을 해서 다시 멤버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은 금방 추가됐던 데이터들을 또 바로 갱신했던 것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들을 제어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도 이제 추가를 하고 있는데 자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개를 앞에서 만들었던 앞에 코드하고 그 다음에 어, 금방 저희가 만들었던 엑셀 파일들을 또 이제 메뉴를 통해 가지고 불러오는 거이두 개를 그냥 합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서 이 사용자들을 추가하는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래스를 유저 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어, 우리가 엑셀 파일까지 저장되는 것까지 이렇게 코드들이 상당히 좀 길죠 자 이것을 이제 어, 앞에서 했던 메뉴를 통해 가지고 엑셀 파일로 불러오는 거에다가 붙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길어지겠죠 전체적으로 메뉴가 지금 거의 한 100줄 정도 됩니다 근데 복잡한 것은 아니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소스 코드는 제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그냥 더한 것 뿐이다 그 달라진 것은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엑셀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러오면 위에 클래스들을 이제 가져올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을 것이고요 앞에서 보면은 이제 얘가 추가가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가 된 것이고요 음, 이것도 위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메뉴바라고 하는 이 메뉴, 메인 메뉴죠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 유저 메뉴라고 하는 것으로 추가를 해서 저희가 add 그 다음에 cascade를 해서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er 메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또 하나 add user라고 하는 이 라벨 되어 있는 것을 추가를 해서 이것은 커맨드 형식으로 불러 왔을 때 실행이 되죠 이것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add user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와서 실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이만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달라진 것은 없다 예, 네,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유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메뉴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탑 레벨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. 요 같은 경우는 기존 윈도우즈에 종속된 그런 새로운 메뉴 윈도우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얘가 가져와야잖아요. 그 정보들을 이제 여기다가 입력한 것들도 전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. 이전 전 윈도우즈 쪽이죠. 인도쪽이다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얘를 클릭했을 때 때도 혹시나 데이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전달을 받으면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속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top l 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변수들을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유저폼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쭉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.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추가를 했을 때는 얘가 이제 우리가 실행이 됐을 때 이제 유저 폼이라고 하는 요거죠. 요걸로 이제 전달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유저 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호출을 하고 나중에 입력이 다 되면은 전달이 된다. 그래서 요 클래스들 호출을 하게 됩니다. 어, 나머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저희가 개발을 했던 어, 사용자를 추가하는 그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소스코드를 예, 붙여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예, 그렇게 어, 수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소스코드는 이제 100줄 정도 이렇게 넘었긴 넘었는데 어, 후에는 이제 또 이제 클래스별로 저희가 파일들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클래스 다 더해 가지고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우선은요 보이지만은, 이게 더해가지고 쭉 하나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은, 이제 추가했던 것들, 아까 했듯이 추가해서, 그 다음에 데이터 엑셀 파일들을 가져오면은, 예, 되겠죠. 뭐, 후에는 또 이제 뭐, 그런 추가할 때마다 바로 실시간으로 요것들을, 뭐, 갱신됐던 정보들을, 예, 가져오는 방식들도 뭐,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. 아니면은, 바로바로 바로 이제 또 다른, 어, 멤버스 점 엑셀 파일들 말고, 현재는 이제 스태틱하게또 여기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, 이런 식으로 말고 뭔가 새로운 엑셀 파일들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을 또 이제 추가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. 자, 우선은, 우선은, 어, 고는 그 후에 또 만들어 갈 것이고요.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시면서, 음, 한번 기능들을, 어, 한번 추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